황소개구리 울음소리가 황소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1970년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천적이 없던 황소개구리의 수는 급속도로 늘어났고 우리나라 고유종을 잡아먹어 물고기와 개구리 등 많은 생물들의 수가 줄었다 그 황소개구리의 레기레기레기 올챙이 오늘 다 뒤졌다 자, 여러분,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있는 저수지에 와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잡으려고 하는데, 저희 뒤에 있는 분들 보이시죠? 네, 저분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뭐야, 이렇게 이거? 아니 어, 이제 반말하기로 했구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둔봉 같은 곳으로 왔는데, 자, 이쪽에 지금 깨브님이 한번 족대질 한번 해볼게요. 어, 조심하세요. 이제 빠지면 딱 1분 찍고 빼줄게요. 있어요? 네, 여러분, 라떼스입니다. 포인트 이동? 어, 왜, 왜, 왜, 왜? 여기 잔뜩 뭐가 위에 있다가 들어왔거든요네황석이구리 뭐. 올챙이들이 바닥에 갈아있다가 약간 숨쉬러한 번씩 위로 올라와서 이제 공기 먹고 들어간다고 요 유해동 물레키들 자, 그래서 일단 발이 닿는 곳으로 가가지고 족대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족대지를 한번 해볼게요. 조심하세요, 핑크님. 저 여기 만약에 빠지면은 구해주실 거죠? 네, 1분 있다. 뭐라, 뭐라, 뭐라, 뭐라. 좋아! 있어있어있어있어 있어, 어, 있어? 있어? 아, 이거 수채, 수채. 자, 여러분, 이거 왕잠다리 수채라고 이제 유충이죠 버릴게요. 체력 다된것 같은데? 족대질두번 했는데, 지금? 롯같아요잡는데와 어, <웃음> 붕어 갖다 버리세요 바로 방생해주겠습니다 간디스토마 꺼져 그리고 올라오세요 올라 안 잡아줄 거야 너 나약 너 너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합동작전으로 할게요 진격의 보길이또 나왔다 제발 죄송합니다 네 돌아갑시다 그럼요. 자 여러분 지금 세 포인트 이동했는데 여기서 방금 한 마리 봤거든요 자 요거 뜰채 버려져 있는 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엄청 많아 왜이 <웃음> 오케이 한 마리 잡았다 <웃음> 자기야 잡았어 어 잡았어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잠깐만 이거 올챙이 아닌가 얘는? <웃음> 잠시만 내가 방금 잡은 거 올챙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올챙이 아니네 아니 지금 올챙 버려 이 새끼야 잡았다 어디 진짜로? 어디요? 잡았다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친구야? 이 사람 구라도 치네 잡았죠. 뭔데 너? 어 조금만 있어 1분만 찍을게 빠졌어 <웃음> 여기 있네 일로 간다 일로 간다 일로 간다 어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자 여러분 일단 한 마리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야 겁나 크죠? 제 손이랑 비교해 보시면 엄청 큽니다 뭐 이거 이거. 어디 진짜? 이야, 이야, 오케이 야 이거잖아 하면... 오 여기 아, 왔어 이거 방생하면 벌 받아. 아니 잡았어요. 와 오케이 일단 세 마리. 이기세 마리 바로 키. 아유 물도 주고 잘해주시네 유해동물한테. 자, 여러분 저렇게 손으로 잡을게요. 일로 일로 옳지 옳지 옳지 길들이기 완성 이래 끼야. 여러분 저 앞에 있거든요. 부리님이 잡을 거예요. 발로 밀어. 오케이. 어 크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목표치를 한번 정해봅시다. 몇 마리 잡을까요? 1 0 마리 정도 잡자. 오케이. 아 어, 여기도 있어. 이런 애들 그냥 쓱 가다가 얘네가 여기 땅 속에 파고들려 거든요 그럼 리발리케 하면 은 바로 잡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마리 잡았어요 근데 사이즈가 엄청나요 몇 마리 잡았다고요? 네 마리 네 마리 아직 한발 남았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은 여기 흩날리는 것들이랑 비슷하게 생긴게한 마리 박혀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저기 움직이죠 자 이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한 마리 잡았다 얘 롯마크다 야얘 진짜 큰데? 자 들어가라 수풀 같은데 많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해가지 잡으면은 한 마리 더 나쁘지 않은 크기 아이 정도면 준수해요 어, 한 마리 더있데 어.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다 스 쓰고 죽고, 죽고. 올챙이리발리기 <웃음> 자기야 문 열어 연다 어. 빨리 어야돼 열고 어. 열었다 뭐 어, 다른 곳? <웃음> 지금 보시면은 한 8마리 9마리쯤 되는 거 같아요 거기 있어요 1타 2피 <웃음> 몇 마리 몇 마리 <웃음> 세 마리요. 야. 근데 제가 생각에는 보길님 이거 솔직히 먹으려면 바로 먹을 수 있죠, 지금. 먹죠. <웃음> 버려 주세요. 야, <웃음> 먹게요. 들어가이 래이끼야 들어가이 래이야 여기 이래 있는 것 같고. 이거 <웃음> <야. 웃음> <야>, 뭐야? <웃음> 네 마리, 네 마리. 야. <웃음> <웃음> 어. 어, 방생할 뻔했네. 이거 방생하면 감옥 가요, 여러분. 랄컹랄컹. 아, 이거 뭐야? 이거 제가 버린 거 방금. 아, 나또 쓰레기 누가 버리는 줄 알고. 착한 척할날했구나 자, 키블 레이야 잡혀요? 오, 오, 무조건 잡히네 보길님이 하면 들어가라 이끼야 제가 발로 해드릴게요 보림 어, 뭐라 하세요 오케이 세 마리 거의 1차 3피 4피 하네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여러분 크기 보시면 일반 올챙이 한 여섯 배는 되는 거 같아요 브리님이 정도 올챙이면 뒷다리 언제 나요? 얘얘 있죠 얘부터 조금씩 날 거예요 아이 정도 크기부터? 들어가 이래기야 이리 와 이거 자꾸 왜 버리는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너가 주워줄 거 알고 그냥 버리는 거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 뭐야 세 마리 세 마리 이리 와 이리 발랄게아 죽어라 이래기야 벌써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해요 와 얘가 진짜 크다 혹시 브리님 뒷다리 난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연에 있는 건못 바로 주세요자 뭐라 뭐라 뭐라 진격의 보길 좋아 난왜 이렇게 못 잡지? 어 뭐야 손으로 잡았어? 네. 야 역시 롱브르 넣어버려 브르왜 <웃음> 그래 로케비 아 만다 만다 만져 진짜로? 여기 올려 여기 올려주세요 오케이 1타 3핀네 들어가버려 넣어버려 어, 닫아버려 네. 손으로 잡아주세요 손으로 어 달래 잡으면 돼 아이씨 잘 따르네 네. 왜 이렇게 잘 달래 빨리 벌려 롱오는자 <웃음> 여러분 이제 다른 포인트 있다고 해서 그 포인트로 바로 이동할게요 저런 보 같은 곳 아래에 좀 많이 있거든요 생물들이 자 일단 보길님이 여기 포인트가 끝내준다고 해서 왔는데 사실 저번에 여기 왔었는데 없었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아까 그 망둥어들밖에 없네 이거 아까 그 망둥어인데? 아 이거 아닌데? 자 여러분 당황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네 여러분 오늘 물고기 태치입니다 물고기 태치오 거기네 오케이 오, 오케이 그 오케이 섹시하네? 오케이 있다 있다 와,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여러분 개 커요 역대급인데 그니까요 어 오, 뒷다리 왔다자 여러분 여기 밑에 약간 그 루라이 같이 나온 거 있죠? 이게 바로 얘 뒷다리입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아, 아니 얘 유해 동물 펀치란 게야 오 버길링 개 섹시 있어요? 아, 어, 없어요 똑바로 하자 버길링 제가 해볼게요 제가 모를까요? 어, 아니요 저 혼자 한번 해볼게요 영상이나 찍어야 찍으면... 예, 예, 아, <웃음> 락치고 아, 영상이나 찍어게 락치고 아, 영상이나 찍어 <웃음> 사실 여러분 그 제가 족대 경력이 한 25년 되거든요 어머니 저띠고 바로 족대부터 잡았어요 지금 이 족대를 봤을 때 포인트만 딱잘 잡으면 수십 마리가 나온 다 아까 보길름이 이쪽 했는데 다 아, 공쳤지 진 <웃음> 이렇게 풀이 밖으로 나온 거 여기는 약간 애들이 이제 살기 좀 좋은 자 여기 딱 바닥에 딱 대고 그리고 여기 앞을 그냥 딱세 번만 밟으면 돼딱세번세번 세번 맞아요? 내 숫자는 세 번이 이거야 들어버려 편집해드려요? 어 이거 편집 <웃음> 자 여기 안에 한번 봐봐 이발리 여기 있잖아 <웃음> 오 주댕이 신기롭게 생겼어. 오그는 솔직히 키스 할수 있죠. 먹죠 이거 바로, 바로 먹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다섯 여섯. 저안 할래요. <웃음> 그렇게 해도 잡혀요 우와 어, 장금, 장금, 어 장금, 뭐야 방금 스킬 한 번만 더 보시면 안 돼요? 자 방금 혼자 옆에서 딱 이런 식으로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봐 이거 봐, 이거 봐. 어이, 뭐야 저렇게 어, 뭐야? 이거 봐. 여러분 개 커요 이 새끼 양옆에 있는 애랑 지금 비교하시면 보이시죠 가운데가 손정게 큽니다 얘는 곧 뒷다리도 날릴게요 이거 야뽀찌야 꼬리 좀 흔들어봐 그래 밥 줄게 이랄게 여러분 여기 한 마리 또 기어갑니다 자 혼자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 세 마리 들고 있는데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추가 어디요? 아아 어일로어어어 아, 어, 어, 어. 잡았어요? 아니요 한 마리 나갔는데? 어. 들어가 롱브레의 소문 스킬 제발 제발 오케이 아잘 잡네 어 너도 그래서 잡았잖아 내가 내가 잡아온 줄 알았는데 <웃음> 들어가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뒤에서 바로 뒤치기로 잡아볼게요 너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아직 여러분 눈치 못했습니다 야 리발렉 야, 리발렉 아직 눈치 못했어요 어 심쿵 함께 눈 가려주고 어 개똥뚱해서 개늘이네. 내가 세발자고이네 여덟 발자고이다 리발이. 내가 착하게 이렇게 타 차발라 했는데 그냥 리발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버리게 터트려. 자한 마리 손에 끼고 다음 렇기 어디니? 나와라 기야 맞죠 여러분 여기 왜 성게 아니야 이거? 아 맞다 리발 여기 민물이지? 밤송이지? 어어 밤나무네. 지금 저쪽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이 위쪽으로 갈수록 별로 안 나옵니다. 개치수가 현저히 적어져요. 맞다 너 손에 쥐고 있었지? 지금 거의 다 말라가거든요 얘. 이기 어, 죽으면 안 되는데 아아 아, 죽어도 되구나. 너는 유해동 물 렇기니까. 자 그럼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한 마리도 안 봅니다 한마리로 지금 알, 아래 야 개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자 여러분 그래 자. 그만 지저라 진짜. 깨비 보여준다. 자라미 올챙이는 그냥 여기 육지에다 던져줄게요. 조심히 가. 어더더더더 숙여. 어 찔린다 찔다. 어 자기. 어 섹시. 해 중간장검으로 잠깐 빼놨는데 40마리쯤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생태교란종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운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일단 빼놓고 여기다 다 넣을게요 이 아까 뒷다리 있던 애는 어, 이 귀엽다 이 뒷다리 한 번만 아 웰시콕이네 자세 여러분 자세 여러분 뭐야?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이게 뭐야 여기 지금 개까지가 있는데 두 마리가 있어요 어 잠시만 옆에 잠. 한 마리 더 있다 어얘 대가리만 있다 어러그네아서그네 아, 아! 아이씨 개맞아아씨 개랄겨 있어요? 잡히는 잡혀요? 잡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아여는 애들은 근데 크지 않다 상류인의 애들은 별로 안 크고 아까 저쪽 하루에서 잡았던 애들이 요런 애들 있죠 아주 큼지막한 애들 두 마리 크게 비교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펀치. 아, 이 크다. 근데 얘 옆에가 빨개요 어, 어 옆에 약간 여드름났네 이 새끼. 들어간 펀치래기야. 얘도 있어. 와, 얘 크다. 느낌 좋아요? 저쪽이 많겠다. 어, 여기 한 마리. 아, 어, 한, 있다, 한, 있다, 한 있다. 어, 두 마리. 더있다 마리, 다두 마리. 어, 세 마리. 아. 자기야, 이거 좀 넣어줘. 어디에 어디에? 오케이, 다섯 마리. 고마워. 자 들었다 파이브. 또 깊은 곳. 오, <웃음> 조심해. 조만 보건이 엉덩에서 이 거품 론나 나와요. 나 지금 조조조조조 조조, 조조. 오케이 오, 오케이 마이, 한 마리 한 마리 미? 한 마리 한 마리. 여기 물고기 꺼져 자넌 통에 꺼져 닫아버려 오오오 야오야 어, 감옥 갈뻔했네 여기 큰놈한 마리 있습니다 저거 잡을게요 이 새끼 나한테 등을 보였구나 뒤치기를 보여지잘 가서 그냥 안녕 반가워 리바렉야 야야야 아직 눈치 못챘어 그때 그냥 쏘 놓쳤다 리바 <웃음> 여기 사이해기야 들어가 <웃음>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잡아온 녀석들 마리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야 와 생각보다 많네 많아 많아 50마리 이상은 될것 같아요 <웃음> 그죠? 한번 번식할 때 6000마리 <웃음> 네. 번식하죠 한 마리에 지금 1마리씩 대충 복사한다고만 쳐도 지금 5만마리 이상은 황소개그를 또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도 이 지역 아래에 있는 곳에서는 많이 퇴출한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개체수가 많지 않았던 거 같아서 <웃음> 아 이거 뒷다리 너무 귀여워 발 모으고 있네 기도하는 버릴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또 잡았는데 또 가져가서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녀석들 한 10마리 정도 좀큰 놈으로 그, 예, 오이렇게 거의 시룩챙이네 야, 얘도 크다 얘뒷다리 하나 있거든요 약간 루할 느낌인데 버릴게요 열딱 10마리만 가져가서 집에서 먹어보도록 할 건데 사실 보통 튀겨먹거나 뭐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황소개구리, 올챙이 포는 없더라고요 말려서 쥐포처럼 해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돌려서 묶어버려 제가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들이 혹시 아직 살아 있을까봐 열어버려. 살아 있는 것 같은데. Yeah! 부어버려. 와우. 여러분 저는 뒷다리나네 딱한 마리 챙겼거든요. 요거 한 마리 챙겼는데 얘 뒷다리 지금 있는 거 보이시죠? 오면서 낳나 보네. 아 유해동물에 짖는 애, 프랑 속일구리 래끼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이렇게들이 이락지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을 낳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번 알을 낳을 때 4만 개까지 낳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올챙이가 된 황소개구리는 이제 1년 동안 올챙이로 살다가 황소개구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하는게 있는데 외갈이나 뭐 너구리 이런 애기들이 황소기를 많이 추배를 해가지고 황소개구리가 많이 줄었다고 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죠? 롱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퇴치할 건데 일단 지금 이래끼들 배에 살낼게요 어우. 미친놈 냄새 나요. 어느애기부터 이래끼다 이래끼야. 넌 뒤졌다 올챙이 배를 까보면요 거의 4장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은 어우야 안먹을래요 터치 자 이렇게 내장을 뺐으면 와터야조조조조조조자 그리고 저번에 황소개구리 손질했을때도 황소개구리의 겉에 껍질을 벗겼거든요 요 올챙이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겉에 있는 껍질 있죠 자, 요거를 쭉 잡아당기면 요렇게 벗겨져요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황소개구리 올챙이 손질 다음 모습입니다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약간 거머리 같죠? 자 여러분 근데 보시면은 살이 굉장히 두툼해가지고요 요거 포로 해가지고 먹으면은 생각보다 맛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아직 검증한 사람이 없습니다 포로 먹었을 때 맛있는지 맛없는지 개라 돼어자 그래서 이렇게 뜰면 다 바로 저 멀리 꺼지고 여기 나머지 8마리도 이렇게 싹다 한번 손질해볼게요 그러니까 개쌉 로가다 유해동물 펀치 자 여러분 이렇게 아홉 마리 손질이 다 됐으면은 자기는 우리 건순이한테 한번 말려줄게요 열어버려 아주 가지런히 놓아줄게요 가지런히 나는 추억 개아저씨 여기 어 뭐야 치킨, 왔다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여기분 여러분, 여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올렸으면 러분리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파 파이어 분여시간 뒤에 봐요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러 가자 자 여러분 드디어 화석의 라식 로체인 포가 완성되었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멸치 쪽을 갖죠.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놀람> <웃음> 무슨 냄새 나면은 이 악한 개벌에서 3년 동안 썩은 개냄새가 나네 리발 펀치 자 여러분 근데 생산포 뭐 지포 황태 명태 뭐 이런 것들은 구워서 먹지 생으로는 잘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황소개구리 롤챙이 요거 한번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로랜만에레 떨린다 하나 먹어볼게요 초배를 아름 아름 아으아줌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 아줌마 아줌아아 부서지더라고요 약간 튀김 맛이 나면서 약간 비린맛이 조그만하다가 갑자기 이 비린맛이 확 넘쳐가지고 라가를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입안에서 다 으스러뜨렸는데 으스러뜨리니까그 표면력이 많아져가지고 훨씬 더그갱 로카트맛이 쫙 베이드라고 리바. 여러분 그래서 생으로 도저히 안되겠어가지고 너네 다화영이다이렇게 일로와 너네 는 아주 불구덩이스러워서 뒤지는거야 이렇게들 아주 유해동물레게 아주 세상에 필요없는 캐럿 너네 뒤졌다 이렇게 바로 파이 야하 이거 제일 큰거 있잖아 자 요거 바로 구워볼게요 오 잘타는데? 냄새는 뭐 나쁘지 않아요 오 여여여 여 후야 어, 후야 후야 자 이렇게 구운 거는 여기 한 팬에 한번 올려놓을게요 <웃음> 다 탔네 자 그럼 여러분 지퍼로 굽는 꿀팁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곳에다 이렇게 지지면은 바로 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 돼요 짤마라. 말아... 아 죄송해요. 자이러분계다구워버렸으면 바로 한번 초배를 해볼게요. 너네 이제 내 입에서 뒤지는 거야. 개력이 유에동 물레기, 황소에동이 올챙이 내게야. 자 여러분 아 생으로 한번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요거 한번 그냥 그냥 다 탄내.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어 여러분 먹으면서 라이브로 바로 말씀드. 듣는... 음 탔다 아, 탔다 그쓰고 그냥탄 물질 너무 탔는데 집에 아 여러분 아 방금 먹은 건 여러분 너무 타가지고요 지금 이에 꼈나? 어어 어, 누렇다 아, 여러분 방금 먹은 거는 너무 타가지고요 조금 덜탄 것만 찾아서 먹어요 방금 탄건 그냥 석탄이었어요 오케이 여러분 자 요거 있죠 요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거 흰 색깔 따다다다 이게 뭐냐면은 황소개구리 올챙이 뼈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리기도 했고 이 뼈가 씹을 때 그냥 똑똑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뭐 생선처럼 가시가 씹힌 느낌이 아니라서 결론이 뭐냐면 그냥 바로 입에 쳐넣을게요 초바르 아 이게 탄탄게 탕... 탕 문제가 아니었네. 와 와, 할수 있어. 아무나 아무나 걸 먹. 아무 뭐, 뭐... <웃음>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겨우 삼키게했는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한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는 탄맛이 너무 심해서 배터고 이번에는 탄맛이 조금 났는데 그 탄맛이 조금 나고 그 뒤에는 약간 아까 생으로 먹었던 그 올챙이 약간 비린맛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넘기기 굉장히 역했는데 일단 넘겨서 근데 목에 걸려가서 또 기침을 <웃음> 솔직히 말해서 맛 자체는 뭐 특별한 게 있지는 않고 약간 좀덜 익은 조개를 씹는 그런 향이 나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가져왔는데 유해동물이 대체 라가리로 다 처리해야죠 아참 이거 유튜브를 그만둬야 되나? 너무 양이 많네. 다섯 개, 여섯 개. 어, 네 개인 줄 알았는데 여섯 개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것 처먹고 유튜브 평생 할 겁니다. 바로 여섯 마리 저벨을. 와, 이 이빨 장난감 송지야. 아, 으, 이거 보세요. 더러운 부분 모자이크 더 해주세요.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석탄 먹는 거 같은 느낌이야. 약간 바람 물. 이거요 여러분 내가 먹었던 약간 갯벌 냄새 중에 최고고 산것 중에 최고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냥 황조개구리 올챙이는 절대 먹지 마시고 진짜 결론이 뭐냐면 그냥 1등이다 아 <목소리>